여기는 광화문입니다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이 꽃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꽃에 뚝뚝 지금 막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떨어져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사감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 죄사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영혼의 마음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보혈의 피가 떨어져 그들의 죄도 씻고 우리처럼 구속함을 입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수님의 보일의 피해 능력이 나타나 진정으로 온천하 만민이 그리고 또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